어? 어떻게 해야 돼? 신기해. 뭐하시는 거예요? <웃음> 너무 웃겨. <웃음> 오, <웃음> 코, 코 높은 거 봐. <웃음> 아, 오프닝! 네, 요 어, 예. 오, 나도 같이 해야지. 아니, 나 코가 너무 차이가 나, 나긴 하지만. 아니, 아 하나, 둘, 셋. 바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저는 형, 근데 켄이라고 해야 돼요? 재원이라고 해야 돼? 요 그거 왜 나한테 오는 요 상관없나? 바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재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네. 처음이 엄청 중요하네. 오프닝. 근데 사실 아까 아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거 다 살려가지고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야 괜찮은데? 어야 오프닝 괜찮은데? <웃음> 아나 신경 쓰지 말고. <웃음> 진짜 이상해. <웃음> 아니야 안정해. 너 괜찮은데? 까꿍. 깨... 안녕하세요. 저는 잔이라고 이제 <웃음> 왔으니까 네, 그대가 그렇죠. 저는 그래서요 네. 그, 그 뭔가 도움 받고 싶었어요. 그 장비 같은거나 음. 그러니까 뭘로 찍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형 보면은 그렇죠. 막 핸드폰으로도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할 질문 중에 그렇죠. 하나일 것 같아요. 장비는 어떻게 하는지 음. 그래서 재현이 보니까 가방에 무슨 막한 보따리 쌓았어요 보니까 막 무슨 뭐 카메라 렌즈부터 카메라부터 막그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 서적부터 막 무슨 뭐막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음. 여러분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다 필요 없어요 이런거? 다 필요 없어요 어...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는데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답변드립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찍으세요. 아, 핸드폰, 아니, 핸드폰, 아니, 있죠? 모든, 모든... 핸드폰 있죠. 핸드폰 어... 있죠. 뭐, 혹은 혹은 뭐집 안에 뭐 어디 굴러다니는 카메라가 있던 음... 뭐든 간에 그리고 핸드폰 누구나 있잖아요. 그쵸. 그냥 찍으세요. 돈 쓰지 말고 허투루 쓰지 말고 그냥 찍으세요. 핸드폰. 어... 왜냐하면 요즘은 핸드폰 이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너무 좋아져가지고 화질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냥 찍으시고 정말 아무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세요. 그게 제 답변입니다. 네. 오 밖에서 찍으면은 안 부끄러워요. 그렇게 나뭐 인터뷰인데? 아, 나! 그냥. 나는 부끄럽지 저도 그냥 한번 부끄러워. 그거 핸드폰으로 어. 이렇게 막 찍었었거든요 어. 와 근데 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 어쩔 수가 없어 <웃음> 아. 그거는 왜냐면 카메라 이렇게 들은 순간 주변에서 막 어떤 사람 뭐 촬영하나 보네 막 이러면서 음. 요즘은 음, 그렇게 다 요즘은 또 이제 1인방송 너무 너도나도 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음. 하다보면은 그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는 보통 이제 어 야외 촬영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거의 안 해. 컨텐츠는 형이 생각해서 올리는 건지, 그렇지 컨텐츠는 누가 기획해서 올려주진 않지? 왜냐면 음. 근데 이제 우리 자니군 같은 경우는, 주로 방송에서 출연하다 보니까 방송은 보통 이제 작가분들이랑 감독님들이 다 그쵸. 기획해 주시고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콘티를 다 잡아줘서 그거대로 이제 의도대로 촬영이 보통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익숙치 않을 거예요. 음. 어 혼자 스스로 뭔가 컨텐츠를 아, 만들어서 찍으려고 하는 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유튜브 시작하고 싶은데 뭘 찍어야 되지? 근데 뭔가 머릿속에 지금 지안이도, 뭐, 노래, 뭐, 브이로그,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아까 카메라 때랑 똑같아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일단 찍어보세요. 음, 약간, 일단 아, 찍어서 올려보는 거예요. 이상해도, 뭐든 찍어, 없어도, 어, 이상해도.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엄청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컨텐츠를 좋아해주고, 나의 매력을 알아줄까라고, 막 고민해서 찍지만, 여러분들의 예측일 뿐이지, 실제로 음... 영상을 업로드 해보면 진짜 그 영상을 사람들이 좋아할지 아닐지는 아무도 예측 못한다는거 아... 그 말인즉슨 그 영상을 고민하면서 막 시간을 보낼바에 그 보내면서 막 한달에 막 영상하나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한달에 영상 하나 올릴바에 그냥 머릿속에 뭔가 그냥 떠오르면 그냥 찍어서 올려버려요 아... 어 왜? 아무도 몰라요 음... 그리고나서 보는거예요 영상을 만약에 이것저것 막 올렸어 근데, 근데 거기서 조회수가 딱, 딱 나왔다 어, 어떤 영상 사람들이 아... 되게 좋아해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음... 거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좋아한다는 거고 재밌어 한다는 거고 즐겨 한다는 거고 궁금해 한다는 거고 본인의 매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본인의 색깔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 컨텐츠로 인해서 나한테 내 채널로 유입된다는 거예요 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올려보고 어떤 게 반응이 좋다 반응이 좋다.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조금씩 본인이 그편해 가면서 그틀을 약간 그거를 가져가면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그거 컨텐츠 하나를 가져가면서 조금씩 더 계속 자신을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음... 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건 갖고 가되 또 이것만 할순 없잖아요. 사람이 계속 한 거에 한 가지에만 사람들이 좋아해 주신다고 해서 한가지에만 안착하고 다른 거를 연구하거나 시도해보지 않고 이것만 안좋아하면 은 본인은 나중에는 사람들 분명히 진려할 때가 온거고 음... 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모든 분야가 한가지에만 안좋아하게 되면 은 나중에는 남들보다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웃음> 이거는 쭉 가져가되 나중에 하고 싶은게 생길텐데 그때 또 여러가지 또 해보면 돼요 근데 또 뭔가 여러가지 그 뭔가 몇가지씩 시도해보는데 또 좋아해 주시는게 생긴다 그럼 그것도 같이 이렇게 가면요.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의 이제 하는 컨텐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기가 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 굳이. 네. 그거. 그게 그, 제일 중요한 그,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거기에 네. 이제 방송 쪽에 이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적응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아 <웃음> 내가 하는 게맞 맞는 건가? 음. 근데 정답은 없어요. 그냥 해보면 되맞네왜왜 왜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겠어요 음, 그쵸, 본인이 그쵸. 연기자면서 본인이 감독자면서 본인이 작가면서 음, 본인이 다하는거예요 음.. 그죠그렇죠 음. 그래서 약간 그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형. 내가 할수 있는 것들과 음. 하고 싶은 것들과 음.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막 생각해 봤어요 그냥 음. 다 하면 돼요 아 오케이 음. 오케이 다 하면 돼 편집을 좀할수 있으면 이제 좋으니까 음. 그런 것도 배우면서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네요. 이제 예, 처음에는 이제 제가 편집을 못하더라도 음. 이제 점점 하면 할수록 또 제가 편집하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음, 맞아요. 예, 서서히 이렇게 하고 싶어요. 본인이 편집을 조금 할줄 알아야 되는 게 본인이 할줄 안다기보다 편집을 조금 해봤어야 되는 해봐야 되는 게 음. 편집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아, 어디를 재밌게 살리고 아 어, 요거는 어떻게 하면은 더 재밌겠구나 이런게 보여요 음. 그래서 음. 영상 찍을 때 그게 또 반영이 돼요 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찍다가도 아 여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재밌어 해주겠구나 아. 그러니까 본인이 더 재밌게 편집할 때더 유용하고 재밌게끔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아, 음. 줬으면 좋겠다는 게내 제자를 향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욕심 혹은 뭐뭐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반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긍정적인 영향을 음. 줄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영상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나도 내 영상을 통해서 내 영상을 봐주고 계시는 누군가가 이 영상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또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음. 영상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진짜 저게해피피한 어, 세상이 되겠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어, 사실 형의 도움을 받는 거긴 하죠 제가 음. 형의 도움을 봤지만 또 제가 이제 알아서 혼자 또 음. 해나가야 할 맞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콘텐츠들이나 아니면은 저, 제가 안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음. 싶기 때문에 기대감도 크고 또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예쁘게 성장하는 그런 캔이 되겠습니다 클로징 하기 전에 내가 보고 싶은 거 하나 있었어요 네. 클로징 하기 전에 네. 영상을 찍는 이유. 영상 찍는 이유. 음. 저는 근데 이제 네. 딱 하나죠. 음. 이제, 혼자 당연히 영상을 찍어서 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음. 어, 제, 저의 이제, 그러니까 아이돌 캔 말고, 또 뮤지컬 배우 캔 말고, 이제 저 이재환의 모습을, 그니까 카메라에 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공유하고 싶고, 이제, 사실 그게 제일 컸어요. 저희 이제 가족들이, 어, 어찌됐든, 제가 TV에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제, 약간 일할 때 되게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보러 가고 싶고, 약간 그런 것도 되게 부모님들이나 뭐 형들이 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엄마가 이제, 저는 유튜브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뭐, 너는 그냥, 뭐, 개인으로 방송 같은 거나 아니면 빅스 티비처럼 뭐 캔티비 이런거 하면 안되냐 엄마는 너 항상 찾아보니까 뭐 너네 팬들도 그렇고 뭐 대중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너가 영상을 찍으면 은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 재환이의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꽤중요한거네그 네, 왜냐하면... 말을 듣고 음. 제가,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음. 요즘에는 개인 방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찾아보고 또뭐 아니면 진짜 프로그램 중에서 뭐 케이블 채널에서도 약간 뭐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제가 편하게 해야 되니까 편하게 할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뭐할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유튜브더라고요. 예 음. 네. 이해는 갑니다. 그 왜냐하면 방송에서만 보여주신 보여주는 보여지는 그쵸. 모습들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에1 0 0를 보여줄 수가 그쵸.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사실 없죠. 내 진짜 내 모습이 저게 아닐 때도 있고 그걸 알아줬으면 하는 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 연예인들. 음, 분들 중에. 근데, 아마 그거를 욕구해서, 욕구를 영상으로 풀어내므로써, 좀더 스트레스도 좀 많이 풀고, 부모님들도 좀 더, 어, 제안이를 좀더 가깝게, 이렇게, 또, 언제 어디서든, 음.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고, 어, 내가 궁금했던 거는, 어, 영상을 결국에는,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그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내가 영상으로서 뭔가를 할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좋아한다면 어..뭐.. 분분히 잘될 거라고 그쵸 형 채널도 보고 또 저는 근데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봐요 채널도 저는. 말고 어, 내 채널만 봐준다고 얘기해줘 헛소리 하지마 임마 헛소리 하지마 임마음담이고 그 아, 어쨌든 그래서 어 지금까지 장희 t v 의 샤니! 그리고, 어, 게스트 겸, 어, 스승. 좀 스승으로 출연한, 어, 정선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까꿍. 막, 생각해봤어요. 형. 뭐? 일단 제가 노래 잘하잖아요. 응. 노래 잘한다고 내 말을, 내 입으로 내가 말하네. 어, 근데, 좀, 재수없고 짜증나긴 하는데. 네, 네. 인정할 수밖에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커보고 이런 뭐, 제가 커버가 뭐야? 아문이뭐 그 뭐, 친구이 뭐야? 자기 사랑이야? 뭐야? 그니까 노래 음. 이런 것들을 음.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그러 그러니까. 녹일 수 있을까? 네. 음. 화제거리는 따라가되, 그러니까 이슈, 이슈는 따라가되, 유행은 따라가지 말라 아, 오케이. 그 말은 잭슨? 뭐, 화제가 되는 뭐드라마라든지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음. 그런 거, 화제거리를 따라가면서, 화제거리를 접목시켜서 내가 할수 있는 컨텐츠로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컨텐츠를 하면 좋아요 근데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는 그거 가지고 누가 뭔가 컨텐츠를 찍어서 그 컨텐츠가 막 유행해 너도나도 막 그걸로 뭐 해보는 컨텐츠를 찍어 근데 그것도 내가 하지 말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 오케이. 건 하지 말라고 어.